움직이지 않기처럼 이이 이 행동은 네. 어, 공격을 막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맞나? 공격을 막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네. 하지만 어 움직이지 네. 않기에서 근육은 이거 컨트리티드 수축 그렇죠. 수축 수축이 되고 되고 포이즈드 네. 태세를 갖추게 한다. 어 도, 싸우기 혹은 도망치기 에서 사용되어지도록 체세를 갖추게 하는 반면에 어 긴장성 부동화에서 네. 신체의 근육은 네. 이완이 된다.